결국은 그러면 미니고상이 효과가 적고 전체 고상이 효과가 더 많은 게 아니냐 큰맘 먹고 수술하는 거니까 무조건 전체 고상을 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고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니고상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이태희 원장입니다 이 미니고상이란 건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의학용어는 아닙니다 미니라는 것 자체가 좀 조금째 에서 빨리 회복되고 멍이나 부기가 적은 거상수를 말하는 건데요. 정확히 교과서에 뭐몇센 m 를 째야만 미니고, 뭐 전체 거상은 뭐몇센 m 를 째면 전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의사의 그 주관적인 그런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이제 전적으로 페이스라인 그러니까 자체의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체 거상과 이 미니 거상의 차이는 어 절개 길이. 미니 거상 같으면 거의 귀 앞에서 귓볼 정도. 까지만 제한이 되어있고 전체 고상은 좀더 헤어라인 위부터 뒤까지 더 길게 연장이 되고 또 박리 범위도 어, 미니고상은 조금 더 작게 간다면 전체 고상은 조금 더 깊이 멀리 넓게 가는 것이고요 당연히 절제량도 미니고상은 좀더 적게 되고 전체 고상이 더 많게 됩니다 이럴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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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굉장히 많이 여유분이 있다고 라 생각하면 전체 고상을 권하는 거고 크지 않아서 살짝만 땡겨도 되겠다고 하는 분들을 미니고상을 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결국은 어, 조금만 째도 충분하니까 미니거상을 권하게 되는 거고요. 전체 거상을 하시는 분은 많이 째야만 많이 처졌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서 전체 거상을 권하는 겁니다. 미니를 할 거냐, 전체를 할 거냐는 수술하기 전에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이 잡아 땡길 거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연령대가 이제 제일, 제일 흔한 기준인데요. 40대나 50대에서 이제 안면거상을 할 때는 아무래도 미니거상을 더 흔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60대 이상에서 이제 거상을 할 때는 그래도 전체 고상을 좀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세상에는 항상 예외가 있어서 우리가 40대, 50대에도 굉장히 심하게 처진다면 전체 고상을 권할 수도 있고요. 또 60대 이상에서도 조금밖에 안 처졌다면 미니 고상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병원을 방문하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